폭염 3대 취약 분야 행동요령 야외 근로자의 경우 충분한 휴식과 건강 상태 체크는 필수 밭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경우 폭염엔 작업을 멈추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